이런 컨텐츠입니자 이번에는 맹방 계속장으할 거예요. 어 바다에 빠지기 해야죠. 가 어... 있는 게 아니라 가도 보자고. 어디 갈 건데? 야 어디 가는 건데? 지식 게임 하나 하자. 지식 그래. 게임 오케이. 질문할 사람? 나. 뭐 같아? 마태. 오? 해봐 해봐 넌 지금 이 순간 진짜 촬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 재밌는데? 아닐까? 재밌어요? 진짜 네. 행복해요? 네 계속 편집점을 찾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웃음> 이 말하는 와중에도? 그렇죠 <웃음> 야 주주 응? 올린이 요즘에 야, 트위치 그 여자 스트리머 중에서 텐안에든다고 네. 생각한다? 텐은 아니에요 텐은 뭐 아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긴 한데, 예 그죠 렇 그런 게 있죠. 이삼등 안에 된다. 오, 그렇죠. 이십오 분 내. 와, 총독다. 역시 저희 주주. 그래요. 리플은, 리플은 리플 주주 보유 보유, 보유 어 회사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리플 <웃음> 리플은 주주 보유 네. 채널입니다. 네. 와, 근데 멘트 좀 기가 막히 있어요 네. 진짜. 아주 보유는 음 유진이한테 해야 되겠어. 집에서 게임하는 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와, 아 와, 야, 유세다. 저요? 아, 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네. 아저처가그 아, 조식 힐이 아니라 지우시였잖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저도 게임은 언제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여행은 나오기 힘들어요 아 맞아? 어진짜요 어, 정은 님또 저예요? 네 최근 여성과 홍보한 적이 있다 근데 최근 이세달세 세 달인 진실 게임인 딱 아, 편집 됐어 내가 말하려는 척 하고 있었거든 <웃음> 뭔 소리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웃다 웃자, 우, 이제 웃자, 우리, 우리, 우리가 웃으면 되죠. 진짜 얘기하고 안 나오면 되잖아. 오! <웃음> 여러분 궁금하시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웃음> <웃음> <웃음> 와 들어간다!!! 이수해, 이수. 들어가 들어가~~ 원래 이런 데는 커플들끼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4명이서 네 사귄다 이거 맞아요 4명이 <웃음> 네 이번엔 바다 안에서? 맞아 이쁘죠? 어. <웃음> 와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뭐야? 요즘에 동에는 너울성 파도 때문에 네. 들어가면 위험해요 오.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네. 네. 아! 어! 와, 와, 이... 일부러! 일부여기가 미치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재밌네요. 여기 닫아보니까 뻥 뚫리고 좋고. 아... 여기가 차박질로 유명한가 봐요. 아, 아 차박! 차박 가시는 아 분들이 많아요. 오늘 뭐 사진 같은 것도 당기시다. 원래 여행은 스태프 사진을 스태프? 남겨야 되거든요. 점프샵부터 찍을까? 찍어드려요. 네! 하나, 둘, 셋, 올라가. 하나, 둘, 셋! <웃음> 다아 왜? 네.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막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타야할 때한 번도 이런 거못못 타봐가지고. 아, 못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아! 했죠. 아니막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타가지고. 아, 아 그래 그래. 아, 오랜만에. 그럼 마태가 이거 해. 하나 둘 셋. 어? 됐어요와 귀엽다. 오, 오, 오! 잘, 오! 내가 이렇게 할테니까 너네가 이렇게 아, 해줘 양쪽에서 하나 둘셋양 아! <웃음>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날 어, 야, 아! 갔어하하하하하 아! 니 나. 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살하하하지하 아! 하하 아! 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윤하기 시절의 추억으로 평생을 산다. 아 뭐 약간 일박이는 강호동식 그러니까. <웃음> 진행이네요. 강호동, 강호동. 야 여기서 맨발인 사람 발발담고 어? 너. 어? 그건 너. 멋싫로 아, 바로. 바로 나. 가위 바위 보. 야 잠깐만, 그 둘중 하나 맨발로 운전해야 되는 거잖아. 발, 발, <웃음> 포, 포, 포. 하이. <웃음> <웃음> <헐>. 오. 오. <웃음> 맹방해수욕장이고요. 맹방! 예술육장이고요. 맹방! 네. 맹방? 여기가 어디 있냐. 강원도 삼척.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네. BTS 어. 버터 촬영지예요. 어, 진짜? 버터? 어, 여기죠. 어 잘하는데? 음. 아 그리고 여기는 서핑을 서핑하면 재밌겠다. <웃음> 서핑이요? 아, 그러네. 가도가 장난이 아니라. 그니까 맞아. 진짜. 어. 비치발리본도 칠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음. 한번 네. 쳐볼까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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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삼척 해상 케이블카. 짜단. 짜단. 좀 크네. 어, 저런 이거. 아 무서워. 무서워 케이블카? 응. 어. 너 이런 거잘 타지 않아? 못 타. 진짜? 와, 와 이쁘다. 와우. 케이블카 잘 타세요? 케이블카 전 이거야. 케이블카 못 타는 건 뭐죠? 그걸 어떻게 못 타요? 잘못 타요. 아 진짜요? 아. 아. 바닥 아, 뚫려있어! 대박! 그건 좀 무서울지도? 무서 무서워 마트 우리 여기 서기 네, 하자 쭈로 뭐. 가위바위한명 여기 서서 끝까지 가기 가위바위갈가이바난보나 진짜 한거 아픈 어? 그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는 앉아있을 거 같아. 어어 <웃음> 다리가 맞지. 좀 의자가 없거든 <웃음> 멋있다 근데 뭔가 멋있어 뭔가 멋있다 거. 너 비장해 렐로프 딴 <웃음>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웃음> 안 먹어봐? 아, 안 먹어봐. 와! 안 먹어봐. 오! 예쁘다 저기! 아, 아, 저는 동해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기 진짜 예쁘다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 정말 청명해요 라면 갔다 왔는데 그 동해가 진짜 최고예요. 진짜요? 네. 너무 좋다. 어? 그래서 강원도로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좀 제주도 같은 느낌이야. 어, 어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삼천에 어부 체험하는 데도 있어요. 아 진짜요? 어렸을 때 어부 체험하러 많이 왔었어요. 네, 강원도의 딸. 음. 음. 네. 자떠셨나다 여러분. 재미었어요 텐미터 어요 네, 평상이죠. 평창 올림픽 했으니까 소랑 사진 한개 찍자. 자,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셋. 됐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불기탱. 아 귀여워! 형 어, 진짜 소고랑인데요? 거의? 그러니까. 너 진짜 소고랑이야. <웃음> 소고랑 그 자체인데요? 안 나오는데요?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뭔데? 뭐? 뭔데? 뭐? 어! 어!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어떻게 나와? 어, 아! 찍어줄게! 아! 야, 너 자살할 것 같아! 자, 어? 어? 유진x3 유진, 유진, 유진, 유진, 유진. 오, 잘 나온다. 오! 아, 어, 형 진짜... 혹시 포스트 이트 났구나! 약간, 약간 만에 쪽으로 와. <웃음> <웃음> 자, 마트, 마트. 어, 포스트 아이야 포스트 아이티. <웃음> <웃음> 노래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자, 장호항에서 이제 영화역까지 케이블 타고 와. 다 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갈 곳은 어. 초곡용굴 초대바위길로 갑니다. 우와. 네. 자, 갑시다. 네. 하나, 둘, 셋. 야. 됐다. 에이. 자 이제 우리는 초곡용굴 초대바위길 어왔습니다 응. 스쿠바이는 아니고요. 스쿠터 네. 바이크. 맞아요. 헷갈리실 맞아.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네. 정보를 드립니다. 핫데바이는 네. 동해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음. 입장료는 무료예요. 오. 그냥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약 20분 코스고요. 네. 여기 아주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네. 갑시다. 네. 갑시다. 오. 야, 바다 보십시오. 야. 내가 바다를 얼마 나 좋아하는지 알지? <웃음> 바다를 가야 된다고 바다를. <웃음> 응? 아니, 서이뻥 뚫리는 게 좋다. 전 원래 김선도 사람이에요 네,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아 근데 확실히 비가 오니까 그나마 좋은 거는 이 풀리름이 좋네 아 맞아 난비냄 좋아해 아 풍력이 좋네 와. 바로 옆에 바다가 있어서 그니까 먼저 풀리기이 좋아요 이게 촛대바위인가요? 아 어, 여기에요? 촛대바위가 왜 촛대바위지? 촛대처럼 생겼잖아요 저 위에다가 초를 꽂으면 은아 빼서 저 가로등 아네 촛대 초대. 촛대가 근데 초가 끼어져 있네 가로등처럼 네 아, 좋네요. 어떤 사람도 싹뜰것 같아요? 아, 안 탔으면 좋겠어요. <웃음> 아,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우리 말고요. 아, 네, 네. 온 사람들이 그럴, 아, 그럴 것같다고 아, 죄송해요. 네. 아니, 그거 아세요? 아유. 내가 네. 좀 쓸데없는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네. 이 술관에 가거나 네.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되잖아. 네. 그때 사귀기 전에 그 사람이랑 같이 가면 네. 그 여자가 이 남자 때문에 두근두근 거리는 줄안 돼요. 어...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고백하면 성능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 어, 진짜? 어, 그게 네. 그 흔들 이 효과인가 봐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한정다리, 어. 데이트 할 때는 영화 이런 거 보지 말고 미술관 이런 거, 아름다운 곳에 가야 돼요. 네, 대박. 그래서 프러포즈도 아름다운 데서 하는 거 하는 거죠. 아! 저 이거 꿀팁인 것 같아요. 내 네, 폰으로 찍어주자. 그래. 음. 렇지 우리가 저 폰이 오가? 올라가나 봐. 아 진짜? 하나, 둘, 셋. 우리 귀여워. 음. 아, 우리가 올라갈게 이제. 아 그래 올라와. 여기가 대박이다. 이거 진짜 풍경이 좋다. 야, 이거 바다랑 풍경 한번 찍자. 네. 아, 네. 예. 이쁘게 찍어줄 기다. 오, 예뻐. 야, 되게, 오. 하나, 둘, 셋. 와, 하늘 개석이다 어, 완전 잘 나와요. 어, 그래요? 하나, 둘, 와, 진짜 셋. 어, 진짜잘 찍어. 이게 뭐야? 아, 예뻐요. 우리 찍었세요 네, 찍어 드릴게요. 네. 귀여워. 귀여워. 근데 바다가 아, 안 나오네. 근데 오히려 진짜 이렇게 흐린 날씨 트레이잘 나온가 봐. 맞아요. 아, 좋다, 근데, 여기. 아니, 아, 걷는 힘들었다. 거 싫어하는 사람도 여기 오면 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어. 얼마, 안 왜냐면 얼마 안 걸어요. 자 어, 어. 아, 얼마 안 걸고, 그러니까 혼자서 와서 멍 때리기 좋을 것 같아. 응. 맞아. 근데 너무 어. 예뻐, 진짜. 진짜. 저 파도. 와. 와, 안 보이는 거 봐. <웃음> 아, 아, 아, 파아 이게 왜 아파요? 선생님, 아마. 너무... 하나씩 줘도 돼요, 이렇게. 그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